아, 여기는 지려 요, 개족산이면서도 옛날에 여기 성이 많이 있었어요. 성, 아, 성 아시죠? 어, 막 군사들 싸우던 여기 지금 보면 요 앞에 요 돌무더기 이렇게 가지고 보이죠? 이렇게 뜨고 뜨고 이렇게 가지고 요쪽 나이로 이게 다 옛날 성의 흔적이에요. 성의 어? 그래서 <웃음> 보면 여러분들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보이죠 이거 이런거 이거 이거 이거 옛날에 다 아직까지 여기는 그런 막 옛날 그릇들 톡이나 막 그런거 그런게 부서진거 조각 그런것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널렸어 여기 이제 요 두릉무덕이 보이죠 자, 요렇게 요 라인이 요렇게 해서 저렇게 이렇게 쭈루루룩 예. 그래서 이게 지련성 어, 지련성으로서 이게 대전이 문화재 어, 문화재가라서 문화재 파는거 어? 그렇게 돼 있어요 어, 여기 옛날에 신라하고 백제하고 옛날 대전은 여기가 백제 땅이에요 백제 그래서 신라군하고 마지막까지 싸우고 어, 백제가 여기 요것도 보면은 예. 보셨죠 백제가 어, 나라가 망하고 망하고 여기 여기 계족산 일로 들어와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싸웠던 항전했던 그 장소가 바로 여기 여기.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아무래도 그 곡소리가 많이 나고 어 그러는. 뭐, 다 비명이 한 옛날 역사적인 적이죠. 그래서, 여기다 흔적이, 여기. 어? 지련성. 좀만 올라가면, 아, 능선, 능선에서 대충호가 바라보입니다.